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<웃음> 아 있네 와 오케이 일단은 바로 음. 아또 이것도 피파 BJ로서 진짜 3개월 동안 공들인건데 일단 잘 까줘야 되거든 일단 재물부터 하나 보내주고 재물부터딱 시작해서 한번 진짜 조기에다 혼명보 라든지 고정훈 뭐 아니면 진짜 되게 좋은 선수를 한번 뽑아보자고 일단 이런것들 딱 한번 뽑았서 일단 보내버리고 아 여기에서 업이 나와주네 어 오케이 요거 딱 2천만원짜리 1복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런거 한번 500 바로 받아주고 그냥 아100 여기서도 에 100이 나왔어? 그럼 지금이다 음 가보자 TKL팔카 지금인가? 가보자 아 골키퍼가 은근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성 되게 비싸지 않나? 24억 24억 정도면은 중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 꽤 팔리거든 24억이면은 어 팔리네 좀더 비싸게 해도 팔리겠다 가격 좀만 더 보면은 지금 현재 매장이 좀 그런데 보면 딱 30억 정도면 나배드이 어, 정도면 저거 좀 보고 있다가 잘 팔면 되겠다